안녕하세요. JC직거래소입니다. JC직거래소에서 12월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롤렉스 서브마리는데요.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공짜로 드릴 수 있게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최저가로 JC직거래소 카페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베젤의 크기는 40이고요. 이 제품은 콤비 제품입니다. 오이스터 스틸의 옐로 골드이고요. 다 지금 싸져 있어서 상태는 미사용품급이지만 특A급이라고 해야겠죠. 그래도 어느정도 보시면 키스도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문입니다.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116-613-LN이고요. 이 제품의 인터넷서 보시면 새 제품은 1700만원 그리고 중고 제품은 그 이상도 있고요. 1650이상 형성이 되었는데 이 제품을 아래 더보기로 가시면 제시직거래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서 딱 5일 동안 오늘이 1 3일 금요일인데요. 13, 14, 15, 16, 17 화요일까지 제시직거래소 카페에서 5일 동안 1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제시직거래소 이벤트인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조심스레 이렇게. 롤렉스 서브마리는 우리나라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이어서 웃돈을 주고도 구매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또한 아주 구하기가 힘든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거나 댓글, 특히 가장 좋은 건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어떤 시계를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시계를 찾아줬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가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고객분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필요한 곳을 바로 찾아드릴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시 직그래소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짠!